우리나라의 손꼽히는 고수와 부정 미코라지님은 워낙 외부의 노출을 꺼려해서 입소문으로만 전해듣던 고수분인지라 다양한 기사 찾기가 쉽지 않네요. 국내 주가지수선물시장에 살아있는 전설로 통하는 윤광로 KR투자대표가 투자원금 대부분을 잃었다. 윤 대표의 투자 실패를 놓고 그동안 시장 주위에서는 이런저런 설들이 무성했다. 윤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그를 둘러싼 저간의 사정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민국 선물업계의 신화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압구정 미꾸라지로 더 유명한 윤 대표는 어떤 인물이며 KR선물보유지분 매각에 대한 입장 등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국내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전설적 존재 압구정 미꾸라지 본명 윤강로가 천억원 가까운 투자자금을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현재 200억에서 300억원 정도의 자금을 운영 중이며 주가지수 선물거래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윤씨는 내가 선물거래를 안하니까 주위에서 망했다고 하는데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다. 손실금액도 1천억 원은 안된다. 아직도 몇백억 원은 있다라며 여유를 보였다. 차이나 쇼크로 500억 손실 운용저산은 200억에서 300억 원 그는 지난 2004년 이른바 차이나 쇼크로 500억 원을 단번에 잃기 전까지만 해도 1300억에서 1400억원으로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호령했다. 본인 스스로도 당시만 해도 내가 운용하는 돈만 주가지수 선물시장 전체 거래대금의 1%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2004년 5월 직후 코스피 200주가지수 선물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13조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말은 분명 거짓이 아니다. 그 전에는 600억원 가량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운이 다한 탓인지 600억 원중 절반 가까이를 또 까먹어 현재 운영 중인 자산은 200억에서 300억 원 정도로 줄어들었다 돈 벌기는 어려워도 잃는 건 쉽다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돈을 잃어버렸나고 묻자 그는 10년 동안 선물 거래를 해왔는데 잃을 때도 있다 선물이란 게 많이 벌기도 하지만 돈이란 게 벌기는 어려워도 잃는 것은 쉽다고 스스럼 없이 털어놨다 그는 예전 2005년에 1,300억 원 벌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300억 원은 위탁자산이다. 그때 번 돈으로 건물도 사고 기부도 하고 했다. 지금은 부동산 임대업자다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나는 서바이벌의 천재다. 엔화의배팅 그러면서도 돈은 중요하지 않다. 돈이 내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 먹고 사는 것은 걱정할 것이 없다며. 대한민국에서 단기 투기 거래를 나처럼 많이 해본 사람도 없다. 나는 서바이벌의 천재다고 강조했다. 윤강로 씨는 요즘 시카고 상업거래소에 달러엔 선물을 거래하면서 자신의 말대로 또 다른 부하를 노리고 있다. 그는 장기적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것이다. 엔화 환율이 120엔까지 떨어지면 큰 돈을 번다. 지금 저평가된 엔화를 사고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윤강로씨 주변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과거 여러 번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자금을 확보하고 결국 재기에 성공했다. 시장에는 항상 위기가 존재한다. 동시에 본성상 심각하지 않은 위기란 없다. 업구정 미꾸라지라는 신화가 결국 하나의 신화로 끝날지 아니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전설 무너지나 업구정 미꾸라지는 누구인가? 목포 세발낙지 울산 문화와 함께 선물의 전설 원금 8천만원을 1,300억원으로 불려 철저한 추세추종매매 위험관리 흔히 우리나라 주가지수산물시장의 역사를 말할 때 3명의 전설이 거론된다 목포세발낙지 압구정미꾸라지 울산문어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목포세발낙지는 대신증권 목표지정영업부장을 지낸 장기철씨를 부르는 말이고 울산문어는 울산의 큰손개인 투자자로 알려져 있다 압구정미꾸라지는 서울은행 주식 운용부 출신의 윤강로 씨를 부르는 애칭이다. 장기철 씨와 윤강로 씨는 1996년 주가지수 선물 시장 개설 이후 국내 지수 선물 시장의 성장을 이끈 추억이다. 둘은 2000년 당시 만들어진 지 4년밖에 안된 시장에서 경이적인 수익률을 자랑하며 선물 시장에서 단기 투기 거래를 촉발시켰다. 특히 1998년 서울은행을 그만둔 유인 씨는 선물 투자로 8천만 원의 원금을 한때 1,300억 원으로 불린 전설적 인물이다. 압구정동 미꾸라지라는 말은 그가 하도 시장 주변의 위험을 미꾸라지처럼 잘 피해간다고 해서 주변에서 붙인 애칭이다. 그는 지난해 한 강연에서 직접 투자 초기 8천만 원을 투자해 1,300억에서 1,400억 원대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윤시의 압구정동 사무실 장식장에는 2000년말 신문기사 한 면이 유리로 장식돼 진열되어 있다. 그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신문을 봤는데 내 이름. 압구정 미꾸라지 이 사진은 없이 물음표로 표시돼 있어 깜짝 놀랐다며 신문의 이름이 몇번 나기는 했지만 저 기사는 기념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에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이유는 간단하다. 언론에 자신의 이름이 실리는 것이 투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지난 2004년 5월에는 k r 선물, 옛 한국 선물을 인수하며 제도권으로 진입해 눈길을 끌었다. 이후 증자를 통해 자본금 규모를 100억 원으로 늘려 기업 공개를 추진하기도 했다 압구정 미꾸라지의 투자 원칙은 지극히 단순하다 철저하게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가면서 투자 규모를 점차 늘리는 방식이다 실제로 그는 공개 강의에서 재료보다는 수급을 수급보다는 경기를 중시한다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설명한 바 있다 선물 같은 투기 거래에서는 시장 예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리스크 관리이다 압구정 미꾸라지의 리스크 관리 원칙은 간단하다. 전체 자단의 3분의 1까지 손실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철저한 손절매다. 잦은 매매를 피하는 것은 포지션 매매를 원칙으로 하는 그에게 기본 중의 기본이다. 직업으로서의 트레이딩을 위해 술과 담배도 끊었다. 전설 무너지나 압구정 미꾸라지의 이름으로 또 다른 전설을 쓴다. 2004년 KR선물 인수에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합니다. 자통법 앞두고 자산 운용과 해외 양업의 특화. 압구정 미꾸라지 윤강로 씨. 구지불식간의 차이나 쇼크를 만나. 전설의 이름에 타격을 입기는 했으나, 그는 또 다른 전설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04년 한국선물을 인수해 제도권으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윤 씨는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한국선물을 인수해 사명을 KR선물로 바꾸고, 2004년과 2005년, 2년 연속 흑자기업으로 탈바꿈 시켰다. 자본금도 39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고 증권선물거래소의 결제회원으로 전환시켰다. 질적인 성장도 함께 일궈냈다. 국채선물과 달러원선물에 편중돼 있던 기존 선물회사들의 양업방식에서 벗어나 자산운용과 해외선물, 해외장애통화선물, 코스피선물, 옵션중개 등으로 그 영역을 넓혔다. 특히 해외장애통화선물의 경우 선물회사들 중 최초로 양업을 개시해 꾸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국채선물과 달러원 선물 중개영업의 경우 소수의 영업인력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KR선물은 수익 다각화를 위해 중개영업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자기자본 자산운용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자산운용은 국채선물과 달러원 선물시장에서 수년간의 매매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맡고 있다. 거래 대상품목도 국채와 달러원. 선물, 코스피 선물 옵션 등 국내 선물 상품 외에도 달러의 현 선물을 이용한 차익 거래와 해외 선물을 통한 거래로 운영을 다각화하고 있다. 실제로 KR 선물의 자산 운용 노하우는 업계에서도 정평이 나 있다. 2003년 3억 원에 불과하던 자산 운용 수익은 2004년 13억 원, 2005년에는 20억 원으로 증가했다. 윤씨는 향후 자본시장 통합법이 시행되면 상위 빅3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며 소형사들의 경우 특화된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시씨는 이에 따라 KR선물의 자산운용 비중을 계속 높여나가는 한편 해외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KR선물은 우리나라에서 홈트레이딩 시스템으로 해외선물과 원유선물 거래를 중개하고 있다 또 매월 이회에 걸쳐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해외선물에 대한 투자기법 등을 설명하는 행사도 갖고 있다 윤시씨 스스로는 선물 거래를 줄이는 대신 새로운 투자사업 아이디어를 구상 중에 있다 국내 선물시장 일세대로서의 역할론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 국내 주가지수 선물시장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통하는 유희씨가 제도권 진입과 함께 또 다른 전설을 읽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구정미꾸라지 윤강로씨의 강의 중에는 이런 말도 하게 됩니다. 분초 단위로 돌아가는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독수리처럼 자기 고집을 부리지 말고 비둘기처럼 장세를 주가 흐름에 수농해야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것을 재빨리 잘 받아들이면 승리할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지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